2019년 4월 26일 스타트 r t g 공포방송 n o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l l o w f 소리에 초집중하자 빗소리, 바람 소리. 장난한다 지금이 근데 뭐야? 잠깐만. 야. 잠깐만. 너가나 모르냐? 어. 어. 가지 가지마. 가지마. 가지마. 가지마. 가지마. 가지마. s o 집중 O que i s ó o d e a d n e よし 자..잠깐만..여러분.. 저는 이거를 해 놓고.. 어차피 여러분들 저거 아닙니까? 저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차피.. 어차피 저거잖아요 지금.. 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거기 있지? 너 거기 있지? 나와 좀할때 나와 이쪽으로 나와 안 도망가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방금 그냥 작전상 후퇴야 너 여기서 뭐 했었냐? 너 전화..? 왜 전화..? 왜 전화에다 집착을 걸었느냐? 여러분들.. 꼬마하고의 대화는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모르겠습니다..건전지가 뭐, 뭐뭐 좋은건 같죠? 이 소리가 아니라고? 자, 잠시만요, 소리 조금만 줄이십시오 여러분들 와, 꼬마 진짜 얘기하기 힘드네. 장난은 오지게 치든만 작은 별? 그럼 어디서나 소리야? 잠깐만. 여기가. 여러분들 보시다시피,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고고몽이가 <웃음> 움직였어요. 그걸 시작으로 해서 문이 갑자기 지마지마지마지마지마지마 도망가면서 문을 쾅 닫고 도망갔어. 꼬마가. 그러더만은 여기 저기를 휘젓고 다녔어. 공소리 아닙니다. 아니아니공소리 아니야. 이거는 창문이 와꾸가 안 맞았을 때 바람 때문에 땡땡땡땡 소리 나는 거. 와꾸가 안 맞았을 때. 어, 이거 공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뭐뭐 몇몇 분들이 어, 오해하시던데 공소리는 아니고.. 등등등등등. 거울은 산 사람의 마음이면서 옛날에는 거울을 명경이라고 불렀지 명 경. 뭐하고 누아 어? 반짝 반짝 자금 별. 음 음.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. 여러분들, 제가 마지막으로 도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발을 한번 하고. 장난감을 가지고 제가 도발을한 다음에 그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예, 한번 해보고 뭔가 좀더 대화를 이끌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죄송한데, 여러분들, 저... 고고몽 여기 있네 고마야 오늘 초반부터 조금 뭔가 이런 좀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은 있었지만 간만에 비 오는 날 간만에 와 보니까 뭔가 이상한 징후들은 생기네 아 공소리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창문이 와꾸가 맞았을 때 몇몇 분들이 어 오해하시던데 공소리는 아니고. 오빠들 구독 어휴. 좋아요 알림, 알림 설정까지, 알림 설정까지.